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아파트 전세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1편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전세값이 날마다 오르기만 한다는 보도를 보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남의 집에 사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돈으로 남의 집에 살 일이 아니라 차라리 내 집을 직접 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 끝까지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계속 오르고 또 오를 전셋값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방송 보도에 의하면 요즘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 전셋값 동향을 봐도 서울의 경우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49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시장의 불안이 잦아들지 않자 여당에서는 임대차 보호 3법까지 들고 나올 정도라는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임대차 보호 3법뿐 아니라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조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가격을 미리 많이 올려받아 오히려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세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징조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방 3개 25평짜리 아파트 전세값이 9억이나 한다는데 이와 같이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3년 전에 지어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25평의 전세값이 1년도 안돼서 1억원 이상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포 공덕동의 공인중에서 말에 의하면 3년 전에 지은 25평짜리 아파트가 작년 여름의 경우에 7억 5천만원에서 8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씩 올라 현재는 9억원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거실 주방에 방이 3개짜리 25평 아파트의 매매가도 아닌 전세값이 9억이라니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 왜내 집도 아닌 남의 집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마포보다 좋다는 강남이나 서초, 송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왜 남이 지어놓은 집에서 사는가? 라는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전세금을 보면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치가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 인지는 몰라도 그 집이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과 딱 맞는 집도 아니고 또 남의 집이니 사는 동안 얼마나 그집에 애착이 가서 재미있게 살수 있을까요 아무리 작고 못생긴 집이라도 내 것이라면 쓸고 닦고 얼마나 꾸밈이야 가꾸고 살 것인데 또 그렇게 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을 것이며 행복이겠습니까 집이란 그야말로 가족들의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공간으로 단순히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은 내 가족과도 같은 곳입니다. 더욱이 아파트란 자신이나 가족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집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집의 위치도 정하고 또 집의 구조도 극히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설계된 집인데 그렇게 엄청난 값을 주고 마치 그 집이 자신에게 딱 맞는 집인 것처럼 더군다나 전세를 살고 있으니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코로나19와 아파트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런 사태가 언제 또 반복될지 모른다는 것으로 이런 앞으로의 삶,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는 어떤 곳과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 신속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이 주거와도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발한 국제교류도 문제가 되어서 탈지구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복잡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는 전염병 감염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취약해서 탈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주차장, 특히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문제가 있고,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직장과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온종일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스트레스와 아이들의 층간소음 유발 그리고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에서 특별히 할 일이 마땅치 않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무엇이 좋아서 복잡한 곳의 아파트를 그 비싼 돈을 주며 전세를 사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앞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려는 타 도시와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감염 가능성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계 그리고 재택근무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지내야 하는 아파트의 불편한 거주성 등은 복잡한 도시에 또 아파트라는 집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내 집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아무런 비전도 없이 묶여 둔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라면 아파트값이 오르는 경우 돈을 버는 것이겠지만 전세로 사는 것은 아파트값이 올라도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전세값이 오르면 그 부담을 오로지 세입자가 걸어지는 것으로 전세로 남의 집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는 동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도 할수 있고 또 사는 동안도 무슨 재미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집이 아니니 못 하나 제대로 박을 수도 없고 장식이나 꾸미는 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가구도 그렇고 사는 동안 아무런 재미나 그 집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직장이나 자녀교육 생활 편의성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그보다는 약간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번듯한내집 그것도 나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내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남의 집 사리보다 내 집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전세비용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저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면 그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파트를 매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상가주택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야 코로나나 강력한 정부정책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내리는 추세 등 여러 이유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는 제 전문부장 아니므로 나머지 두 방법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을 지으면 좋은 점들이 많은데 비용과 사례 등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전세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섯 가지. 첫 번째로는 계속 오르고 또 오를 전세값. 두 번째로는 방세개 25평짜리 아파트 전세값이 9억. 또왜 남이 전용 아집에서 사는가? 또네 번째로 코로나19와 아파트. 또 다음으로는 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가?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머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을 짓는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비용과 건축 방법 등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더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코로나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함에 따라 관망하는 사람들이 전세로 몰려드는 상황, 아파트 대출 규제,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로 집주인들의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이런 기회가 바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또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물론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돈도 좋고 편한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자라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특히 어떤 사람의 말처럼 지금의 행복을 유예하지 말하는 말과 같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 참고 어렵게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절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순간순간의 삶은 중요하며 특히 어린 시절 자녀들의 꿈과 추억은 그들의 장래를 결정지는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꼭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건축방법, 특히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거나 계속되는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